이것은 하얀 눈이 내리던 날에 우리들의 이야기다 눈이를 지내는 시간 속에서 넘쳐봐 사랑의 힘을 줘. 마 말은 때론 갈 날처럼 날카로 손을 잡아보아요 서로가 있어서 빛나는 내일을 만날 수 있죠 다시 계절이 돌아올 때면 우린 비로소 알게 되겠죠